아, 지난번에 천만원 치자고 여러분 백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백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해. 하겠습니다 음... 어? 주인공이 누구지? 이게 뭔 개소리야? 하이구 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요즘 마무르가 좀 서운해하고 있어요 형나 잊은거 아니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등급표에서도 요즘 마무르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안 보이잖아 그러나, 고인 아닙니다. 고인이라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좋은 애들 너무 많아서 그런 거고. 자,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누가 나왔느냐? 누가 나왔다기보다 성무리가 나와가지고 우리 무명이 유명해졌다. 그러면 종족불명 만물을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오늘 시나리오 한번 일단 들어보세요. 일단, 벨제비트. 치면서 감령 네, 걸고 페멀 누나에 디버프가 3개가 더 걸리겠죠? 몇 개고 6개 걸렸다. 그다음에 더블 임팩트 3세 개에 또 여섯 개. 12개 됐지? 12개에서 필로가 간다 할때 이미 세개더 걸리지. 1 5개에 퍼퍼퍼퍼. 역전. 어때? 그렇게 해서 누가가 안 죽거나 누가 이제 개인다 그러면 오랜만에 이거 맞아 볼래? 스위프트래시 쭉쭉쭉쭉쭉. 악!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끄스. 성물 하나의 캐릭터가 이렇게 떡상을 하다니 내 마음을 대단하다 이러셨는데 그게 또난 기대되는 게 뭐냐면, 갓킹 같은 애들이 지금 너무 고중에서 그 떨어지는 좀 찌밥이 되어 있거든요? 성물 하나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이 게임입니다, 진짜. 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마무리 출발, 아, 출발, 아, 출발. 이렇게 되는 거지. 가볼게요. 착, 착, 착, 착, 착. 12만 7천 뽑고 있고요. 툭, 툭, 툭, 툭, 툭. 툭. 15만 6천. 와! 빡, 빡, 빡, 빡! 팍! 65만, 65만. 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도 지금 그거가 뭔데? 내가 왜 이렇게 안죽나 생각 그 순간 예 상대도 종족불명 대기였네 와 이걸 이 콤보를 버텨네? 와 이게 괜찮습니다 이럴때를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스위프트 슬래시라는 무지막지한 검술이 기다리고 있다 아뭘좀 먼저 맛볼까? 맛보고 싶은 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할게요 하하하하 <웃음> 무명을 맛보자고 오케이. 근데 무명이 단단하다 두개 붙어가지고 진짜 무명이 진짜 자, 갑니다 와우, 빠바바바바. 와 뭐, 탄탄한데? 야, 이걸 이 정도 견디는 건 엄청난 겁니다. 와 이게? 잠깐, 와, 어 무명이 주인공이다. 아, 어 무명이 주인공이다. 자, 상대도 마무르스는, 쓰는. 마무르스는, 쓰는. 마무른데 본인은 이제 람까지 넣어서 무명의 더 단단함을 더 극대화로 올린 그런 아이디어로 지금 들어오신 것 같고요.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싹 무명이 일단 자빠지고 그지? 자 한번 휘저서 볼게요 자 우리나라 오랜만에 이 지금 생철이라가지고 예, 생철이고 예, 생철 아 차단도 차단, 아, 생철리 차단 아이고 필로가 죽고 와 역시 마무루가 은근히 마무루가 주인공 나도 야형 오늘 나 주인공 해주기로 한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쪽에서 마무루가 지금 주인공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어, 그러나, 거기까지다. 무명 <웃음> 대단하다, 나온다. 어, 무명 대단하다. 쫙! 와, 이게? 마무루야. 우리 마무루가 옛날에 이 정도 딜 하면 진짜 깜짝깜짝 놀랬거든. 근데 이제 이 정도 딜이. 마무루야, 너 오늘 하는 거 봐서 오늘 영상 제목이 고인특집으로 갈 수도 있다. <웃음> 자, 일단, 어, 여러분들 요청에 의해서, 어, 좀 맛을 더 내기 위해서, 마무리를 맹철로 바꿔봤습니다. 이때까지 생철이었는데, 어, 더 탄탄하고 안정성은 생철이 맞겠지만, 일단 맛이 우리한테 맛이 중요하거든요? 팍팍팍팍! 136,000. 팍팍팍팍! 123,000. 싸! 아 빠바바팍! 크닥! 잠깐만, 잠깐만, 인사,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필로야?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니까, 아까 방금 그, 급그 판은 상대도 종교 분명 무명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알겠지? 아이고야, 이렇게. 에? 죽이고 인사를 하니 더 잔인해. 이러면서. 아니, 내가 인사를 할 타이밍은 못 잡았어요. 뭐, 이렇게 리액션을 하고 있는데 끝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칩 붙다니까? 자, 계속해서 다음 판. 와! 일단, 투급에서 3 6 8 0 0 나오면서 후턴으로 들어갔습니다. 후턴으로. 이래서 마무리가 생체를 더났다 왜냐면 맹철하고 생철하고 딜사이 많이 안 나요. 광통통이라가지고 관통이라서. 아, 음식을 안 먹었어요? 밥을 안 먹고 왔나봐. 어. 이렇게 되면 맹철, 맹회가 있어가지고 조금 맷집이 그렇게 안쓸 수도 있다. 어,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봉도 돌리고 있고 이래가지고 간탄할 가능성이 높다. 하 봐봐하고, 자, 뭐 최대한돌한번 빌려요! 빠바바바바! 와, 멋죽이다 개삽됐다. 진정한 말이 돌아왔고, 개섭된다 근데, 우리, 야, 맷집 한번 보여주자. 여기 봐봐. 지금 무명, 부, 무명, 무명버프 무명 뿌기 붙었거든? 우리가 한번 사는 거한번보여줄게 무명버프 두 개에, 지금 페멀로나는 생철에 근타르거든. 이거 살 수도 있다. 봐봐. 이야! 뭐 이거 명철로 바꾸는 게좀 잘못한 것 같아. 와! 이 봤나, 맷집? 봤나, 지금? 힘 돌아온 거. 야, 이거 견딘다, 이거. 자, 다음번엔 죽을 것 같은데요. 와! 야, 봤네 이게. <웃음> 야, 무명의 주인공인건가? 야, 마무루가 주인공이캔 견뎌냈잖아. 견뎌낸 마무루에게 방송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구요. 아, 이게 어떻게 죽여야 됐지? 뭐. 야, 마무루야, 처리해! 마무루 처리합니다, 이거. 자, 착, 착, 착해주고요복스 깡! 복복 복도 뽁, 하고. 자, 간다. 어, 통없이 죽이지 마. 쭈쭈쭈쭈쭈. 오랜만에 보는! 마무루의 딜이 왜 98,000밖에 안 나오나? 야 이거 고인특집인가? 야이 정도 딜러는 진짜 아무 느낌이 안와 이성이었어 차단도 안 당했었고 아무리 역속이어도 관통인데 97,000이면 흠 나온다 흠와마무루야야 이거 니네 때문에 지는 거다 이거 지면 이거? 야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톡톡톡톡 자이렇 비버프 좀사주고 최대한 탭을 최대한 쏴자 최대 최대한 최대한 쌓고 자 필러야 부대간다 석관다! 오우, 셔바바밤! 석관아, 못겠다 자, 견딥니다. 봐봐, 봐 견딥니다. 이거 이제 묵맥권 누구한테 붙는, 붙는지가 중요한데 안 붙었네? 자, 이거 견딥니다. 뿡! 어, 어, 어, 어, 견, 견뎠잖아. 맞지 견뎠지? 어, 견디긴 했다. 어쨌든. 이긴다고는 말안 했다. <웃음> 야, 저거 브레이크 있어. 견디긴, 견뎠네요. 뻥크당. <웃음> 아, 이거. 이거 브레이크 아니었으면 이게 역전각이었다, 이거. 아, 근데, 이거 피 보이죠? 지금, 우리 페멀로나. 근데 페멀이랑 무명이랑 둘이 서 있었는데 진짜 미친듯이 단단하더라고. 근데 지금 무명이 없기 때문에 어, 힘 돌아오게 해주면 안될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뒤집어 보자, 우리 한번. 그림 한번 잡아보자. 아, 아, 맞다. 아, 안 쓰면 소멸당하지 괜찮아. 그래도 피힘 돌아오게 했으면, 오, 씨, 안 쓰시는데? 나도 소멸 걸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아나 진짜 큰일 네연매형연매 오빠. 자 2성 정도 될것 같아요. 1성이네 마지막 하나다 이거. 음. 자 견뎌주고요. 우리 페멀누나의 미친 단단한 멧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 이거. 소멸 풀었구나. 최대한 흡혈해야 돼. 그럼 소멸 쓸 때가 아니야. 최대한 흡혈해 자, 옵니다. 한번 견뎌볼게요. 한번더 견뎌볼게. 안못 아, 견딜 것 같아. 우리 무명이 없어. 어, 견뎌, 기리프도 없고, 힘도 안 돌아왔고. 봤나, 이거? 어? 이거 안 쓸란다. 안 쓰고, 저 브레이크 없어지면 쓸게요. 어차피 지금 마력 돌아오거든? 아, 안 때리는 게 낫겠다. 내가 왜 때리지? 아, 소멸 당한다. 안 때리면. 아, 잠깐만. 아, 헷갈려, 씨. 야, 잠깐만. 내 필살기. 아, 그냥 한장 썼으면 됐는데. 아, 나 진짜 이거, 씨. 아, 겁나 이갈리네 이거. 와, 제맛이, 개성 되게 좋다, 너. 야, 이게 지금 딱 이번에 꽝 때릴 수 있었는데. 한장 썼으면 지금쯤 궁 한번 제대로 맛봤을 텐데. 소멸 푼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당황하지 말고, 아직. 또 소멸 겁니다 소멸, 소멸 들어가고. 궁 받았고. 자, 한 보자고. 자. 보자고. 자, 삼성이 있네, 뭐가. 뭐가, 삼성이 하나 있는데. 아, 개싹됐다. 아, 전체기.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 자, 한번. 일축강을 이렇게 잡는 거야.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됐죠, 여러분. 지금 막, 알뚤에서 막, 지금 오줌이 나올랑말랑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여기서 빵! 하면 싸는 거야. 알았지? 자, 가보자. 짜라라라라라라. 빡! 야, 간다! 줄줄졸졸 졸졸졸. 긴장이 안 돼요? 왜 긴장 안 됐나? 긴장해! 미칩뿌다니까자 아, 오늘 지금 대이 지금 리무르 리뷰거든요. 패멀리뷰 아니에요. 패멀리뷰 아니고 어, 리무르 생채로 다시 바꿀까? <웃음> 생채로 중요하다니까. 단단해야 이게. 이게 되거든. 알겠지? 아 요리 또안 먹었어? 어? 왜 그러지 내가 지금? 먹었어 먹었어? 오케이 먹었어. 자 계속해서 가는 결투. 와, 야 이게 또 마신댁이네. 마신댁이 두 개고. 잠식으로 죽이겠다는 거잖아 또 이번에도 이따 우리가 먼저 한번 갈게요 견뎌내면 그때 잠식을 시켜보세요 견뎌내는지부터 한번 보고 음못 견딜 것 같은데? 와아엄지님이시 엄지님 오랜만이유 어아 마무리가 저 정도면 A급 고인 같다고 그러니까 A티어 정도? 자 이번엔 마무리한테 킬각 한번 줘볼게요 어, 어떻게 킬각을 주냐면 누나가 먼저 좀 때려주시고 그 다음, 마무르로 킬각 한번 봅시다. 그지? 그럼 마력 뺏기지면서, 굴레 뺏기지면서, 마력 돌아오고, 그때, 말랑말랑해진 연맬의 속살을 마무르가 베러 갑니다. 지금 베러 갑니다! 오케이! <목소리> 착! 마무르가 한건 했어요. 연맬을 베었다. 야, 이게 마무르가 이제 필로, 필로의 서포터 정도밖에 안돼 보이는데요? 느낌이. 와마무로 대단해. 선물 받았는데 12만 이러면서 고인특집인가봐. 여러분 이거 고인특집인 것 같아. 어 죽이지 마 봐봐. 궁 있다! 우리누나 생칠인데도딜 저렇게 하는데. 전체 기록. 제목이 좀 정해지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해. 어무르야 고인특집이 된 건에 대하여. 와 잠깐만. 제목 신박한데? 야 이거 오늘의 제목상이다 이거. 와 이건 내가 적어놓을게요. 고인. 특심이 된꺼내 대하여 야 이거 각이다 뭐 어, 먹어요 뭔데? 야, 야 내가 내가 무서운데? 그래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줘가지고 이게 괜찮아요 우리 전체이라서할수 있어요 하벨님이시네덱 추천해주시기도 사실 고누르는분입니다저아이 먹어 이거 아 피델리가 아니었어? 야비델리가 아니었냐? 저대로 어떻게 이겼지 근데? 농기 안 죽였어도 바로 필살기 만들어졌을 거예요. 내가,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어? 저도 하라니까. 알겠지? 진짜. 어? 농기 아니어도 이거 다음번에 궁 만들어졌어요. 코머리잖아. 어. 끝이에요, 끝이에요. 어, 끝이에요. 어. 자, 마지막 한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자, 계속해서 갈게요. 와, 이거 뭐야? 어, 요거는 이제 랭업 해가지고 어, 초살떼기신데 제가 먼저 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아름답게 마무리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 영상 마무리 나옵니다 각자 <웃음> 고마워요 마지막 각을 이렇게 멋지게 톡톡톡 잡아주셔서 어? 반가웠습니다 어.